안녕하세요 블록인포 소연입니다. 검찰이 암호화폐 다단계 등 신종 범죄를 전담할 형사 10부를 만듭니다. 작년 1월 형사 9부가 신설된 이후 1년 만에 새 형사부 신설을 추진하는 건데요. 형사 10부는 암호화폐 핀테크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종 사기 관련 범죄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서울경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현재 9개 부로 운영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새롭게 형사 10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형사 10부는 암호화폐, 핀테크,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신종 범죄를 책임지며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를 출범시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10부는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새 검찰총장의 인선 이후에 신설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로 비롯된 각종 사건이 많았던 만큼 검찰이 형사부 강화를 통해 칼을 빼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민간에서도 암호화폐로 비롯된 사건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는 트래빗, 코이니즈, 코어닥스 등 국내 거래소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범죄 등으로부터 거래소 회원들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 및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5일 전한 바 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한 네개 거래소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객확인제도 및 이상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시스템이 완성되면 4개 거래소와 경찰청은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4개 거래소는 전화 금융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종희 코인제스 대표는 범죄 관련 정보를 여러 거래소와 경찰청이 공유하고 협업하면 범죄 사실을 신속히 파악해 범인 검거는 물론 추가 범죄를 예방해 거래소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범죄 피해를 최소화해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업 대표가 투자 사기로 경찰에 검거됐었죠. 경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거래소 대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을 언급했었는데요. 지난해 문을 연 코인업은 비상장 암호화폐 월드뱅크코인을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를 받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단일간에 400-500%의 에서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습니다. 또한 코인업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압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수천 명이고 피해 금액도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검찰이 형사 10부를 출범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경찰청 관계자들이 힘을 모으는 것도 물론 감사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암호화폐 투자자,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백서와 기사를 통해 투자하려는 암호화폐와 사용할 거래소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조심스럽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생각됩니다.